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신청 자격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 중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퇴직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두번째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세번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네번째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섯번째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여섯번째,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일곱번째,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여덟번째,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은 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한부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한부 그리고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 되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